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약간 오래된 드론들 뭐 자동차로 치면 클래식카 같은 네 그런 드론들을 곧 겨울이 오고 부쩍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또 드론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또는 추워질 때 이런 오래된 드론들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에 대한 영상을 간단히 정리해서 찍으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우선은 이런 드론을 가지고 올때 가방을 차에 실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되면은 드론이 지금은 그래도 가을이니까 그렇게 뭐 낮에는 춥지 않다고 해도 겨울은 이렇게 트렁크에 이 가방체가 실려있으면 차갑게 되거든요 이런 셀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추운 날에는 이렇게 주머니나 아니면 외투 따뜻한 곳에 이렇게 넣어서 목적지까지 가고 돼요 또는 이게 불편하다 하면은 어쨌든 간에 드론은 가방에서 배터리는 다분리하고 야외는 진짜 겨울철 드론은 배터리가 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일단 따뜻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면 저도 빼서 히터가 근처에 있는 곳 쪽으로 아예 대놓고 있으면 좀 위험하지만 따뜻한 곳에 올려놓고 따로 보관해서 가져가야 된다 말입니다. 트렁크에 가방처럼 실어서 겨울철에 가는 거는 쥐약입니다. 네, 우선은 얘는 펜텀 3 어드밴스인데요. 제가 이 친구로 DJI하고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됐고 지금은 제가 얘를 너무 애착하는 마음도 강하기 때문에 어, 당초라서 고 보관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드론이 너무 차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마치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약간 클래식 카처럼 근데 관리를 해줘야 되죠 차도 오랜만에 뭐 배터리도 신겨, 생각, 오일도 신경 써야 되고 드론들도 이런 클래식 드론 가지고 계신 분 클래식? 얘가 현역인 분도 계실테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드론을 잘 관리하려면 주기적으로 좀 날짜를 따로 잡아서라도 이렇게 날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터리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번 해볼까 오래된 드론이다 보니까 예언 시간도 좀 필요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럴 때 미리 하루 전에 여유가 있으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다시 확인하셔서 업데이트가 있다면 미리 받아서 오시는 것도 큰 팁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드론을 어떻게 비 때문에 지금 제가 드론 충전하고 며칠이 지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오래된 드론일수록 사용하기 바로 직전에 완충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드론 어느 정도 올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드론을 약간 <웃음> 운동시켜 준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 주말에 오랜만에 차 끌고 가서 이제 점검하듯이 드론을 이렇게 조정도 해보고 조정기는 또 이상이 없는지 또 배터리도 계속 한번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한번 했으면 비행을 무조건 어떻게든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솔직히 좀 위험하기는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행을 안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꼭 굉장히 좋은 곳에 간다 근데 드론이 그렇게 어느 정도 조금 연식이 된 드론 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가지고 가셔도 좋지만 이렇게 미리 아까 드렸던 것처럼 제자리 비행을 통해서 배터리를 조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막 신나고 옆에 새로운 친구들 와서 야 빨리 뛰어봐 움직여봐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사고 내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침착해야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드렸던 말 기억하시죠?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 배터리를 따뜻한 곳에서 보관을 해서 촬영 장소까지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또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게, 제가 이럴 경우가 있어요. 배터리까지, 아, 그래, 다 충전했어. 이제 찍으러 가야 해서 강원도 어디를 갔어. 근데, 이게 웬열, 조종기를 충전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조종기도 충전을 꼭 하셔야 돼요. 조종기까지 충전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미리 해가지고 오시면 좋아요 왜냐면 강원도 는 어디 갔는데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업데이트 파일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그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까지 꼭 확인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약간 팬텀시고 이것도 외부고 크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매빅 프로 이전 것들의 드론들은 약간 이런 배터리가 온도에 더욱 취약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인스파이어 세팅을 해볼게요 얘가 세팅이 좀 걸려가지고 네, 이렇게 본체를 들어올려줘야 카메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괜찮거든요 전압이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정숙한 것 같아요 팬텀보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팬텀3하고 인스파이어 준비해서 한번 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 이두 드론 공통점이 뭐냐면 센서가 없어요 노센서드론네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잖아요 노센서드론인데 지금 이런 드론들을 우리가 뭐 약간 소장용으로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배터리도 체크해보시고 업데이트 어플도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뭐 프로페러로 다른 소모품 같은 것들도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지 그 드론을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날리고 싶을 때잘 날리려면 차하고 똑같습니다 오래 안 하면 방전해서 보음 불렀듯이 근데 드론은 고음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겨울철에는 비행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노센서로 그 매빅 프로 이전 버전 네, 나온 것들은 아까 겨울철에는 좀 힘드니까 안 날리시는 게 좋고 요즘 나온 드론들은 그런 온도 변화에 좀더 강한 면이 있을 거 요즘 나온 드론은 겨울철에 또 하시려면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 기사들이 막 불법 드론 같은 게 많잖아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꼭 안전 드론 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칸트였고 제가 지금 드론 다 배터리 충전해온 것들은 다 지금 소모를 해야되기 때문에 마지막 거 날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날려봅시다